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돈 파는 가게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 오시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단골 질문 7개를 지금 자막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자, 제가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연금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두 번째, 아파트가 10억인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세 번째, 금융소득이 많으면 세금, 건강보험료도 많아지는데 그냥 장롱에 보관할까요? 네 번째 질문은요. 오래전에 가입했던 연금보험이 이제 만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까요? 차라리 해약해서 목돈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상가오피셀 임대소득은 어떨까요? 다들 우리나라는 특히 부동산 임대소득에 관심이 많죠. 여섯 번째 질문은 배당받는 상품, 원금을 보존하면서 따박따박 월세처럼 받는, 배당받는 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지금이라도 연금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60세가 넘었는데, 연금 준비가 부족한 분들, 지금이라도 앞으로 한 5년, 10년 정도는 더 일할 수 있겠는데 지금이라도 연금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자, 이 같은 7개 질문은 돈 파는 가게에 찾아오시는 또는 전화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1번에서 7번까지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핵심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주택연금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주택연금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중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고요.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연령이 낮은 사람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컨대 55세 남편이 가입할 수 있죠. 그런데 아내가 53세라면 53세 기준으로 주택연금 지급액은 정해집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낮은 연령이 낮은 배우자가 더 오래 산다. 평균 연령이 오래 산다. 자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부부 중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외국인이 하고 살아도 부부 중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어, 가입 기준 가격은 공식 가격 9억은 이하죠. 자 이때 공식 가격입니다. 시가가 아닙니다. 이때 내가 집이 두 채, 세채 있다 다 주택자라 하더라도 내가 가진 주택을 부부 합산 다 해서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은 가능합니다 또 9억 원 초과 2주택자가 있다 2주택자인데 내가 9억 원을 초과했다라고 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3년 이내 대신 한 주택을 1주택을 팔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공시가격으로 가입을 해도 실제 연금, 직업액을 산정하는 것은 시세 기준이다. 다만 12억 한도까지만 인정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주택연금은 너무나 다양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화하셔서 구체적인 상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노후에는 주택 깔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70세, 80세가 되신 분들도 10억 넘는 주택에 살면서 생활비가 없어서 자식들 눈치 보면서 용돈 다 쓰는 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노후, 인생 아닙니까? 열심히 살아온 인생, 자식들 다 책임졌잖아요. 다 성장시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껏 누리고 언제 갈지 모를 인생, 마음껏 누리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두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 아파트가 10억인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자 우선 10명 중에 7명은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평균 소득 가운데 70% 이하는 다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연금을 산정하는 기준도 월소득을 산정하는 기준 매우 다양합니다 예컨데뭐 지금 질문처럼 아파트가 10억인데 다른 연금이 없다면 무조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어, 그렇지만 집값적 자산을 월소득화하는 것, 또 자동차 뭐 등등, 국민연금 등등 다른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월소득을 한산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금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네이버 같은 데 이렇게 검색해 보십시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검색하면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부 좀 하시고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다내 돈이 될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검색하시고 또 구체적으로는 복지로는 사이트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서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어, 이 기준, 즉 소득산정은 그것으로 인해서 월 소득산정액이 혼자 사는 가구는 180만 원, 또부부가 같이 사는 가구는 월 288만 원 이하가 되면 다 대상자가 된다. 2022년 기준,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이 많으면 세금, 건강보험료도 많아지는데 그냥 장롱에 보관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건강보험 보겠습니다. 피부양자 탈락 기준 때문에 작년 올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죠. 또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새롭게 개편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국가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료 공단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청년들일까요? 아니죠. 60세 이상 장년층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일 많이 돈을 쓰는 분들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듯이 건강보험료도 부담해야 하죠. 피부양자 탈락 기준도 작년 올해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처럼 자식들 또는 배우자의 직장소득에 얹혀 사는 내 소득에 있음에도 피부양자가 제일 많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죠.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올라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 같은 피부양자 탈락기준, 건강보험료 산정은 앞으로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조금 피했다고 해서 내년에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제 생각에는 건강보험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돈을 많이 불리는 데더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들어볼게요. 천만 원을 벌어서 500만 원 건강보험료나 세금 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한 푼도 벌지 않고 아무것도 안 내는 것이 좋을까요? 답은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천만 원 벌어서 500만 원? 세금 내는 게 좋죠?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제가 두 번째 질문 언제가 마지막일지 모를 노후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누리며 존경받는 삶일까요? 내가 그를 행편해야 된다면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부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 아닌가요? 주변인들로부터 훨씬 존경받는 삶이 아닐까요? 존경받는다는 것은 꼭 노후를 편안하게 누리는 삶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네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만기된 연금보험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까요 10년 20년 전에 또한 가끔씩 IMF 이전에 학전 고금리에 연금보험 가입하신 분들 있죠 지금 연금보험 이제 만기가 되어서 개시 시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하는 대다수 분들은 과거에 특히 변동금리로 가입했던 상품의 경우에 원금 대비 많이 불어나지도 않았고, 앞으로 지급받는다는 연금도 많지 않습니다. 연금액이. 변동금리. 그동안, 그동안까지 우리는 지난해까지 저금리였지 않습니까? 또 돈의 가치도 계속 떨어지죠. 앞으로 20년, 30년. 돈을 계속 받는다. 같은 돈을 받는다면 돈가치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돈을 찾아서 목돈으로 쓰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연금으로 받는다면 10년, 20년, 30년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까?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죠. 판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재정행편을 따져야겠죠. 특히 연금. 내가 연금 준비가 안 되었다. 그런데 뭐 오랫동안 자영업 위주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국민연금도 별로 없다 뭐 이런 등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금이 없기 때문에 조건이 좋지 않은 연금이라도 있는 것이 좋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반대로 내가 다른 연금들이 넉넉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또 다른 재산 주택연금 이런 등등 어, 앞으로 노후 때 연금으로 사용할 돈이 넉넉해 하는 분들은 굳이 조건이 나쁜 것을 연금으로 받을 필요까지는 없죠 차라리 목돈을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 기준입니다 확정금리는 당연히 괜찮겠죠 과거 연금보험이었기 때문에 고금리, 확정금리 이것은 그 상품이 정해 놓은 대로 그냥 타십시오 좋습니다 그런데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저금리였기 때문에 그닥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기준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것이 첫 번째 내가 연금 준비가 잘 되었냐 못 되었느냐 재정행편도 한번 결합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자그 다음에 세 번째 판단 기준은 최저 보증 이율입니다. 금리 연동 또는 변액연금보험에도 연금이 지급 개시된 때로부터는 다 매달 은행처럼 돈을 지급합니다. 하는데 연금 지급 개시한 이후에도 최저보정이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보정이율이 과거에 가입한 것들은 2.5%도 있습니다. 3%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죠. 물론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지만 이게 평생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2, 3년 지나면 지금 금리 수준의 한 절반 정도 꺾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연금은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최저보증율이 2.5%다 괜찮은 겁니다. 그죠? 반대로 최저보증율이 1%다. 별로 조건은 좋은 것은 아니죠. 자 그것에 따라서 내가 아까 살펴보았던 재정 형편, 금리 기준, 최저보증율을 종합해서 결과적으로 나의 재정 형편에 맞추어서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금 보험부터 샷이라는 동영상 하나 올려 드렸죠. 몇달 전에 어떤 내용입니까? 만약에 지금 일을 하고 있다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생활비는 마련할 수 있죠. 근데 연금을 이제 개시 예정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록 조건이 나쁜 연금이더라도, 가능하면 짧게 받아서, 예, 근데 한뭐 10년, 5년 이렇게 짧게 받으면 많이 받잖아요. 짧게 받는 대신에. 그것을 내가 지금 근로 활동을 하니까, 연금을 받아서 짧게, 많이 받아서, 제대로 된 연금 상품에 가입해서 제대로 연금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을 제가 연금보험 부트샷이라고 했는데 과거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상가, 오피스텔, 임대소득 어떨까요? 자, 이런 질문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건 역시도 세 가지 판단 기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상가, 나 오피스텔, 임대소득에서 우리가 왜 염두에 둡니까? 왜 이런 상가오피 임대소득을 생각합니까? 첫 번째는 임대소득이죠. 임대소득을 계속 얻으려면 공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실 발생 가능성이 앞으로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일반적으로는 많아집니다. 입지에 따라 다르지만 과거에 비교해보면 과거는 입지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괜찮은 입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면 앞으로는 괜찮은 입지가 점점 줄어듭니다. 왜 그런가요?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오피스텔 상가는 한번 지었다면 재건축 재개발되지 않습니다. 그죠? 또 새로운 더 시설이 좋은 아주 현대화된 럭셔리한 상가 오피스텔이 주변에 내 주변에 새로 지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쫄지에 구닥다리가 되죠. 상가 오피텔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10만원을 더 주더라도 조금 더 시설이 좋은 곳에 살기 원합니다 그럼 나는 공실이 발생하겠죠 자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상가 오피텔이 옆집에 생기면 나는 구닥다리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장기 수선 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자세 번째는 그래도 부동산이고 내 큰돈이 목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 자산 가격이 상승해야 돈가치를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자 1번 2번 3번을 따져 보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후라는 것이 5년 10년을 살다가 돌아가실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노후 임대 소득은 20년 30년 길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때 세 가지 판단 기준 1번, 2번, 3번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을지 나쁠지 자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배당받는 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많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어른들이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믿을 만한 회사다. 삼성전자는 안 망한다. 배당을 많이 주네. 2.5% 정도.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금리가 1%도 안 되었으니까 연 2.5%는 고배당이죠. 그런데 올해를 비교하면 고배당이 아니라 저배당이 되어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삼성전자는 배당으로, 배당 목적으로 만약 투자했다면 틀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주식 투자다. 예, 근데 뭐 8만원대, 7만원대에 배당 때문에 투자하셨는데 지금 원금 20%, 30% 물리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배당 2.5%는 1년 통틀어 주는 건데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내 원금이 20%, 30% 까졌다. 이것이 바로 주식 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고부, 고배당 주식에 관심을 가지는 건 좋으나 직접 투자하는 것은 배당이 아니라 주식 투자다. 기억하시고 경험 없는 분들 섣불리 투자하지 않으면 좋겠고 대신 대신 직접 투자보다는 고배당 펀드 또는 ETF들이 있습니다. 이 펀드나 ETF들은 다 이해하고 계신 분들 많겠지만 한 펀드 또는 한 ETF에 수백 개 배당 성향이 높은 주식들을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훨씬 적죠. 자, 고배당 ETF나 펀드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리처라는 것도 있습니다. 주로, 임대소득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임대소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돈을 모아 모아서 아주 엄청난 빌딩이나 이런 것에 투자해서 임대소득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리처죠. 리처. 자, 이런 리처 자산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뿐만 아니라, 이자 받는 각종 채권, 채권은 국채든 공채든 회사채든 다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것들도 큰 틀에서 보면 배당받는 상품이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에 관심을 가지시되 저는 가능하면 단일 상품보다 분산 투자, 여러 가지를 한 바구지에 담아놓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예컨대, 예컨대 저희 바인투자자문에도 월배당, 매달 배당을 주는 미국 ETF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자문운용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미국 국채 ETF, 미국 회사채 ETF, 배당주 ETF, 리츠 ETF 등등이 다한 바구니에 골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또 저희는 목돈은 가능하면 미국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원화보다는 달러 안정성이 높기 때문이죠. 동의하시죠? 왜냐하면 어쨌든 노후의 목돈은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 바인투자자문은 투자자문회사니까 고객의 돈을 직접 수탁해서 운용하는 것은 아니고 돈을 수탁하는 것은 다른 금융기관 증권회사 예컨대 월배당 미국 이태법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삼성증권에서 투자금을 수탁하고 저희는 자문만 하고 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자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연금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준비할 수 있죠 자첫 번째는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 자이 연금보험 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장점은 10년 이상 가입을 하면 비과세죠 그 다음에 종신 지급도 가능합니다 자두 번째 그런데 판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납입 만기가 적절한지 노후에. 10년 이상 비과세의 상품에 가입해서 그 기간을 채우고 또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좀 길죠? 납입 만기가 그래서 적절한지? 근데 너무 짧게 한 5년 정도 한다고 하면 금액이 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입 만기가 나한테 적절한지 나의 다른 소득 활동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앞서 우리는 연금보험 부터샷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그 전에 가입해서 내가 연금 받는 것을 활용해서 또다시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적절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따지셔야 되고 특히 만기를, 만기가 를만기 정말 부담스럽지 않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 중도 해지를 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요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자막 제일 밑줄에 있는 것처럼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기간은 말할 것도 없고 돈이 좀 불어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연금이 개시된 이후 돈이 불어나고 있어야 됩니다. 예컨데 보험료를 내는 기간, 또 거치하는 기간이 길겠습니까? 내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연금을 받는 시간이 더 길겠습니까? 당연히 연금을 받는 시간이 더 깁니다. 예컨데 요즘 주변 돌아보십시오. 80세는 청춘입니다. 90세 이상 사는 사람들 엄청 많아지고 있죠. 특히 여성분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50대, 60대라면 그분들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요. 일반적으로 100세 시대가 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건강에 좋지 않아서 80세까지 밖에 못살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다가 100세 살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리고 이 장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장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픕니다. 그죠? 90이 넘는 저희 어머니도 매일같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몇십 년 살고 계십니다. <웃음> 이게 장수 시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약이 좋아서 그래요. 약이 좋아서. 그래서 내가 지금 몸이 좋지 않아 다 몸이 좋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일하셨잖아요 그것하고 내가 돌아가시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꼭 기억하시고 어쨌든 내가 연금을 개시하고 받는 기간이 훨씬 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연금을 납입하는 기간이나 또 거치하는 기간 이걸 5년 10년으로 보면 이때 만약에 한5를 불려준다 라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 괜찮죠 그죠? 그런데 그때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때로부터는 0% 돈이 한 푼도 불어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따져야 될까요? 5년 10년 돈을 불려준다는 이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연금을 지급받는 때로부터 몇십 년 이것을 종합해서 따져야겠죠 그리고 그런 상품들은 연금보험들은 중간에 못 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보험은 반드시 납입기간이 아니라 연금 개시 이후에 내 돈을 불려주느냐 불려주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돈 가치 때문에 그래서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주지 않습니까? 또한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저 보증금리가 적절한지도 좀 살펴보셔야겠죠. 그래서 돈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꼭 기억하시면서 연금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배넥연금에 관심을 가진다면 적절한 펀드 관리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배넥연금은 펀드가 적절한 펀드 관리를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10개, 20개 이상은 되어야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금 상품들은 수십 년짜리거든요. 개그 중에는 이름만 배넥연금인데 사실은 배넥연금이 아니라 본질은 금리 연동형이다 이런 상품도 있습니다. 예컨대 뭐 변액연금이라고 했는데 펀드가 한 개밖에 없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름만 변액연금이지 본질은 금리 연동형이다 이것도 좀 구분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펀드나 IRP 개인형 퇴직연금을 통해서 연금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변액연금이나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죠. 우선 이런 상품들은 그 속에 각종 주식형 재건형 펀더 ETF 투자가 가능하고 또 요즘 고금리 예금 상품도 담을 수 있고 과세 이연이 됩니다. 올해 그들 상품 운용을 통해서 생긴 이익이, 이익을 가지고 올해 세금을 내지 않고 내년, 후 내년, 결과적으로는 연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이연을 시켜줍니다. 즉, 세금 가지고 안 내니까 내가. 재테크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금소득세도 언제 받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3% 연, 그 다음에 최고 5.5%로 저율과세입니다. 또, 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즉, 투자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절세 효과, 세액공제 효과도 있죠. 자, 이런 상품들은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연금 보험하고 비교 가 되는 건데 연금보험은 중간에 납입을 못하게 되면 해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해볼 수 있는데 이 상품 연금저축펀드나 IRP 같은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 납입이 아니라 유지입니다. 즉한달 넣고 5년 동안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매달 넣는 것이 물론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납입 조건은 아니다. 나중에 연금은 언제 받냐? 55세 이후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최소 5년에 또는 최대 30년 동안 내가 선택한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자, 최대 30년을 활용한다면 거의 뭐 종신이죠. 만약 뭐 60세, 7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거의 종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저축분드나 IRP, 개인의 대지연금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건 역시도 앞서 제가 분산 말씀드렸죠. 배당 이야기할 때 가능하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권장해 드립니다. 이건 역시도 바인 투자자분 저희도 월 적금식 연금용, 연금 마련용 ETF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저희 것에 가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 이런 포트폴리오 상품을 찾아보시고 찾아보셔서 가능하면 나에게 적합하다 싶은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라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023년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돈파는 가게에 가장 많이 질문을 했던 단골 질문 7가지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누어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오늘 방송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에서 돈 파는 가게나 바인 투자자문 검색하시고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하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